게임 속 보스들은 대부분 거대하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개발자들도 이런 끔찍하게 생긴 보스들만 만들기에는 미안했는지 아주 가끔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보스들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게임에 등장했던 매혹적인 보스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척박한 게임 속에서 어떤 보스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크소울은 소울류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일반 몬스터는 물론 초반에 만날 수 있는 보스들도 다른 게임에서 보지 못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보스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크소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아름다운 보스들이 등장했는데요. 물론 몬스터의 전투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외형을 하고 있어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다크소울에서도 이런 인간 냄새나는 보스들을 만나볼 수 있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 있습니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크솔1에 등장했던 반룡 프리실라는 에레미어스 회화세계에 등장하는 히든 보스 겸 npc 캐릭터로 등장했었는데요 그녀는 따뜻한 느낌의 순백코트를 입고 나스로 무장했는데 반룡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거인처럼 거대한 풍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실라는 다른 근본 없는 보스들과는 다르게 격식있는 어조로 말을 했고 행동 또한 고풍스럽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도톰하게 살이 올라와 있는 꼬리는 덩치안 맞게 정말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꼬리가 불편했는지 이동할 때 귀엽게 꼬리를 살랑거리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꼬리를 잘라버리면 무기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귀여운 꼬리는 항상 유저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외형적인 부분도 매력적이지만 프리실라가 죽을 때 내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웃음> 항상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기괴한 보스들의 표혈소리만 들은 유저들은 이런 프리실라의 죽음을 무척 안타깝게 바라봤고 또 이런 보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을 안고 다음 보스를 기대하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기대는 금방 좌절로 변했 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소울3에서도 프리실라 만큼 귀엽지는 않지만 여성스러운 보스 한 마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보스의 이름은 차가운 골짜기의 무의로 이게 무슨 아름다운 보스냐 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다크소울 세계에서는 이 정도 미모와 몸매를 갖추고 있으면 어떤 걸그룹 가슴 못지않은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법방 설리번의 측근인 출정기사로 몸매가 드러나는 갑주를 입고 머리에는 투명한 천을 쓰고 있었는데요 무희라는 이름답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고 다른 보스와는 다르게 무한 동작으로 유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크 소울 특성상 무희의 뒤를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희의 건강한 엉덩이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개발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명한 천 사이로 보이는 무희의 엉덩이를 보고 위험하지만 한번 때려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방심하고 유다이양을 만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만 들면서도 다크소울 보스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잠깐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신을 부여잡고 다음 보스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름답고 매력적인 보스는 다크소울 1에 등장했던 혼돈의 마녀 쿠라그인데요. 그녀는 첫 등장신부터 너무 임팩트있게 등장해 유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쿠라그는 상반신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미녀의 모습에 하반신은 거미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하반신이 상반신의 매력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징그러웠지만 붉은 머리칼에 포니테일까지 장착한 쿠라그는 남성 유저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비주얼은 끔찍했지만 전투에 집중하다가 잠깐 한 눈을 팔고 상반신을 보면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개발자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보스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졌고 죽고 나면 보스의 가슴 때문에 방심해서 죽었다며 핑계를 대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데프캣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RPG 게임으로, 이 게임에서도 높은 퀄리티의 보스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특히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보스들은 대부분 여성 보스들로 남심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즌3 챕터1의 보스로 등장했던 레지나는 라틴어로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저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여왕이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개방적인 인상을 착용하고 있었고 드러난 몸매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보스지만 유저들을 설레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지나가 더욱더 기억에 남는 이유 중 하나는 전투 중에 볼수 있는 힘겨루기 모션에 있었는데요. 힘겨루기를 할때 레지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데 유저들을 당황시키는 역동적인 바스트 모핑을 볼수 있어 이 장면만 보기 위해 레지나를 반복적으로 잡는 유저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비노기 영웅전은 여성 보스를 만들 때 항상 진심이었고 다른 보스들에게도 이런 정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리프레임의 보스 몬스터로 등장했던 서큐버스키는 다른 여자 보스들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서큐버스라고 하면 좀더 야한 의상을 입고 등장할 거라 예상했지만 보스를 만난 유저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서큐버스 퀸의 변신한 모습을 보고 환호했고 역시 개발자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서큐버스 퀸은 몸매가 드러나는 아주 야한 의상을 입고 있었고 전투 모션 및 행동 또한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플레이어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즉사기 패턴에서 그래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서큐버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연출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해당 직사기 패턴은 아주 간단한 버튼 입력을 통해 직사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저들은 몽환적인 연출을 보며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진짜 뭐에 홀린 것 마냥 버튼 입력 타이밍을 놓쳐 한방에 주님 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직사기를 회피한 유저들도 서큐버스 스킨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고 죄책함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서큐버스 스킨을 잡았지만 직사기가 성공했을 때 어떤 연출을 보여주는지 궁금해서 직사기에 일부로 당하는 일부 유저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는 1인칭 생존 호러 게임으로 장르답게 공포스럽고 기괴한 형태의 보스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보스는 게임의 트레일러부터 등장했던 보스로 시리즈에 등장했던 보스들과는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보스를 마주한 유저들은 여자지만 알수 없는 보스의 기가 눌렸고 거대한 덩치와 볼륨감 있는 몸매를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치나 드미트리스쿠는 순백의 드레스에 챙이 넓은 빅토리아풍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백해 보이는 얼굴과 9피트가 넘는 당당한 풍채를 보여. 하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몸 때문에 허리를 숙여 문을 통과하거나 자신의 사이즈가 맞는 가구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존재는 유저들에게 알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전이 시작되면 드디어 그녀의 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알치나의 본모습을 보게된 유저들은 크게 당황했고 그럼 그렇지 호로게임에서 여성보스라니라는 생각을 하며 개발자들에게 알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블러드본은 소울 시리즈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3인칭 액션 RPG 게임으로 다크 소울만큼 끔찍하게 생긴 보스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도 홍일점 역할을 하는 보스 몬스터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스는 DLC 세번째로 만날 수 있는 보스로 등장 컷신부터 유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앞에 보여줬던 보스만큼 노출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생긴 보스가 많이 나오는 게임이라 여성이고 인간 형태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유저들에게 큰 점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블러드본의 아름다운 보스 몬스터로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우주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이브리 에타스를 뽑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보스를 보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감상했습니다.